나는 한번 포럼소프트 한번 망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도 나 넣겠지 고통을 주면 창작을 할수 할수 있지 그렇다는 거는 고통을 계속 주면 됩니다 뭐지? 왜아즈라지아 아, 아, 아. 썸네일 달려고 내가 들어갔지? 이거 나 엔딩 안봤니말레캐스도안깼다고요 잠깐만. 내가 여기왜 있지? 아저 혼자 회차 돌았어요 그냥. 아나 뭔가 있네. 이거 빨리 깨고 회차 넘기도록 합시다. 가끔 제가 그냥 합니다. 머리 빼고 해요.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다크 솔도 그랬거든요. 드디어 회차를 도는구나 자 오늘 55주차 세계를 시작할게요 바로 이 무기 뭐냐고요? 효자손. 그 리가 없지. 왜 맞잖아. 효자손이잖아, 이거. 딱 생긴 게 효자손이네, 이거. 고려장이 아니고? <웃음> 이거 케일레드 쪽에 있는 죽음의 새 잡으면 나오는 무기예요. 아주 쓸만한 무기라고요. 물론 얘는 전기, 전기 공격이 없으면은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검이, 검, 중에 하나인데. 전기 공격 자체가 아이덴티티라서. 패드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내꺼 풀파이버 패드 먼지 쌓인 것 같아서. 하드 풀쓸 안 쓰니까. 대몬즈 트로피 다따고 나서, 아, 난 이제 꿈을 잃어서 <웃음> 만족한다 하면서. 반지사인 것 같은데 액박 패드는 맨날 쓰니까 내가 원이면 은 3세대 아닌가요? 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몇 세대인지 나도 잘 몰라 다른 액션 게임 안 하냐고요? 솔직히 제가 최근에 플스 독점 게임 있잖아요 그 사무라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배가 아파, 아파서 병원을 좀 자주 갔거든요 생활 패턴을 봤어 봤는데 내가 약을 안 먹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약을 찾았는데 또 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개월치 10만원 질러가지고 돈이 없어 <웃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 알약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한동안 안 먹으면은 배가 계속 아픕니다. 정상생활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샀어요. 연원 라이즈? 이미 월드로, 월드로 눈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웃음> <웃음> 저의 모논 기준은 월드 기준이 월드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럼 해 모논을 하지만 불본 PC는 못 기다려서 결국 쿨파이브를 지르셨 아이 뭔 소리입니까 불본 PC 안 나와요 <웃음> 불본 PC 미국 가셨어 안 나옵니다 아이 안 나온다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볼까 기존 작품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낸다면 어떻게 낼 것인가 막 블러드본 PC 다크 소울 1풀 리메이크 막 이런 거 이거 투표 한번 해봐야 돼 민심 어떤지 한번 보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퀘어닉스가 진짜 주가 하락하고 마, 이제 망하기 직전에 분명히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낸다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프롬소프트가 실책을 해가지고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럼 무조건 나온다 뭐라도 뭔 소리지? <웃음> 나는 한번 프롬소프트 한번 망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웃음> 고통을 주면 창작을 할수 할수 있지 그렇다는 거는 고통을 계속 주면 됩니다 <웃음> 내 이럴줄 알았어. 아니 난 예상은 했어. 예체 봐봐. <웃음> 어? 저 프레임 드랍 있어요? 아. 어 맞아요. 안심하세요. 게임이 이상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때 여러분들 탓 아닙니다 나도 렉이 걸려 컴퓨터 가 이상한게 아니고 그냥 게임이 이상한거예요 얼마나 공평해 컴퓨터가 좋든 나쁘든 일단 공통적으로 렉이 걸린다는 거잖아 요즘 게임 마감상자 이상하다고? 다들 그러죠 아유 나중에 패치하면 돼. 어, 이런 식으로 다들 넘어가니까 그냥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은 완제품은 포장지까지 싹 하고 내잖아요 요즘 게임들은 어떠, 어떠냐면은 일단 내용물을 줍니다 포장안해 포장조차 안합니다 그냥 내용물부터 줘 마리카랑 호라루랑 부부싸움은 누가 이길까아 졌으니까 졌으니까 창에 찔렸겠죠 호라루가? 아 그러네 나오잖아 오프닝에서 나무에 매달려가 창에 찔렸잖아 그게 부부싸움의 결과였구나 그랬던거이 게그아 프롬 관련된 얘기 나와서 그러던데 그 사무실 봤는데 파티션이 구분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확실히 회사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거 같아 파티션 구분이 안돼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음. 여러분 생각보다 사회는요 진짜 다 단순하게 돌아갑니다. 복잡하게 안 돌아가 그렇게. 아뭐 단순한 게 복잡한 걸 수도 있는데 미야자키가 인턴 옆에 있다고? <웃음> 아 진짜? 사장이 옆에 있다고 인턴이? 그 인턴 입장에서 뭐, 뭔 생각할까? 사장이 옆에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뭐 패턴 디자인에?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보석상이 손해인 <웃음> 우리 둘이 손해야 그러면은? 가끔 시리즈마다 좀 특출나게 패턴 진짜 더러운 놈들이 많잖아요. 룸베어 디자인 놈 누구야? 인턴인가? 룸베어 디자인 사람 분명히 인턴 2회차 엘리는데 여기 도전하기 싫어서 말레네를 포기하셨다고요? 이거 하나 딱 들고 가세요. 암살의 작법. 이거 쓰면 애들이 몰라요. 이거만 딱 들고 가세요. 봐봐 아, 애들 안 쏘잖아요. 거의 앞에 왔을 때 쏴요 애들이. 검색? 아니요 여기 방에 물어보세요. 다 나와요. 여기 방에 질문하면 돼. 누가 나 대신 대답해줌. <웃음> 파쇄선쟁 당시 전투 재현한 모드? 으- 스- 콜라 뭐니까? 과거? 전쟁? 머리가 <웃음> 뭐? 과거? 전쟁? 시간열? <웃음> 행 머리가 <웃음> 뭐? <전쟁>?